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자, 오늘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야외 촬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코코넛 코코넛 때문에요니다 코코넛 워터 많이들 드시는데 어, 저는 여기서 코코넛, 진짜 코코넛으로 한번 음, 코코넛 워터의 맛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야외에 나왔고요 음, 오늘 같이 제가 사실 이걸 음,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걸이 코코넛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꽤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샀다가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몇번 실패를 하던 끝에 외국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고 어떻게 먹는지 알아내서 좀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음 열대지방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을 때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야외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밖에 나온 건 아니고 음집 뒷마당이에요. 뒷마당에 예전 살던 집에서도 뒤에 발코니, 베란다 쪽에서 여러 번 촬영을 했지만 여기는 제가 새로 이사 온 집인데 뒤에 이렇게 1층 뒤편에 바깥쪽에 야외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코코넛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여기까지 까지도 않고 그냥 좀 깎아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까져있는 겉에 두꺼운 껍질을 까서 파는 걸 샀습니다. 이게 가격이 뭐 1불에서 2불 비싸게는 3불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보니까 멕시코에서 수입한 코코넛이네요. 코코넛을 한번 먹어 볼텐데 일단 이이 이 딱딱한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면 하 여기 코코넛의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 개가 보통 세 개가 있어요. 세개 중에 세 개가 물렁한 부분이라 여기를 드라이버나 좀 송곳 같은 걸로 뚫어서 빨대를 꽂아서 먹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뚫어서 흔들어서 물을 깔아 내서 먹기도 하는데 여기 껍데기 부분에 약간 음뭐 깨끗하진 않죠 약간 털 같은 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가루도 묻어나고 하니까 그냥 빨대 꽂아서 먹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뭐 드라이버를 깨끗이 씻어서 아니면 송곳을 씻어서 세제로 씻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공구다 보니까 철가루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이걸 뚫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구멍이 세개지만그 중에 약한 부분을 좀 찾으면 좋은 것 같아요. 뚫었습니다. 뚫어서 약간 넓혀줘야 할 때가 들어갈 크기이고 때 꽂아서 아 이거 이걸 깜빡했는데 코코넛을 흔들면 살때 제가 코코넛을 살때 코코넛을 흔들어서 안에 물 소리가 있는지 뭐 사실 들어보면 알지만 그래도 처음 사면 뭐 무게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보통 코코넛이 물 들어 있는 코코넛과 안 들어 있는 코코넛의 무게 차이를 모르는데 뭐 어차피 팔때 삽이 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확인을 하고 삽니다. 찰랑거리는지 아무튼 이 찰랑거리는 코코넛 워터를 먹기 위해서 빨대를 잘 꽂아주고 자 그러면 쪽쪽 빨아먹겠습니다 이게 너무 구멍이 호막혀가지고 공기가 안통하니까 코코넛 향이 팍 올라오는데 한군데 더 작게 더 뚫어서 바람구멍을 공기가 통하게 자 그래서 맛이 어떠냐. 어, 어떠냐면 음, 일단 기본적으로 코코넛 부터 시중에서 파는 거뭐 파란 것들 그거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특히 더울 때 냉장고에 넣었다 먹은 꺼내서 먹으면 시원하고 굉장히 맛있는 이온음료 가 그런데 거기서 이건 아무래도 어, 진짜 코코넛이잖아요 코코넛 워터를 뽑아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코코넛 향이 굉장히 강하고 맛도 약간 더 강한 느낌이 크게 다가오네요 코코넛 워터에 익숙하기 전에 이걸 맛을 봤을 때는 약간 코코넛으로 만든 베이커리 제, 제품 있잖아요 쿠키 같은 거나 빵에 다 올려져 있는 뭐 빵에는 잘안 올리긴 하는데 아무튼 코코넛이 들어간 코코넛 쉬림프도 그렇고 그런 데서 나오는 향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물에서 느껴지니까 굉장히 그런 음식을 음식이나 쿠키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굉장히 맛있는데 이건 뭐 제가 느끼기에는 맛있지만 음, 약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소금물 먹는 느낌이라든가 이온 음료가 굉장히 진한 거기 때문에 약간 짭짤한 맛도 나고 이게 전해질이 많다고. 해겠죠 그 물에 땀을 많이 흘리면 그걸 보충하는게 수분만 보충하는게 아니잖아요 소금 염분도 보충하고 여러가지 전해질들 많이 보충을 하는데 아주 좋은 음료인데 그런 맛이 그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일겁니다 이제 음, 중요한 건 안에 내용물 내용물이 코코넛 워터하고 과육이 있습니다 과육이 굉장히 생각보다 딱딱한데 그걸 꺼내서 먹는 걸 제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걸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산 건데요 음, 이걸 깨는 방법은 뭐 망치로 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동남아에서 많이들 하는 큰 칼로 깨는 걸 따라서 해보려고 합 저는 방금 깨다가 코코넛 워터가 안에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게 흘러버리네요. 확실히 흘러도 괜찮은 장소에서 하시고요 이렇게 칼등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잘 되네요 역시 역시 동남아에서 하는 걸 따라하길 잘했어요 망치로 깨면 약간 부서질 텐데 여기 칼등으로 작은 칼로 하면 안 되겠죠 큰 칼로 충분히 스윙의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칼로 칼날로 하지 마시고 칼등으로 이렇게 균, 균열이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옵니다. 이야. 굉장히 하, 하얀 속살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제가 코코넛 깨는데 성공한 건 사실 처음이라 저도 이렇게는 처음 보는데 음,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굉장히 딱딱하고. 코넛 향이 나구요 맛은 어떨지 한번 맛을 보고싶은데 어, 마침 작은 조각이 생겼네요 맛은 거의 특별할게 없고 음... 코코넛 향은 굉장히 강하고, 근데 설명할 만큼 맛이 풍부하지가 않네요. 보통 그 베이킹할 때 쓰는 코코넛들은 스위트한드하고 언스위트한드 있는데, 그러니까 설탕이 첨가된 것과 안된 것. 많이들 드시는 게 첨가된 걸 많이 들 사용해서 그걸 드시, 드셨을 때 코코넛 향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설탕이 안 뿌려진 상태죠. 원래 자연의 상태니까 그래서 단맛도 없고 그냥 뭐 아삭하고 뭐 코코넛 향이 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럼 이걸로 음, 코코넛에서 나오는 음,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코코넛 워터 아까 마셨던 마셨던 코코넛 워터가 음, 가장 많이들 아시는 거고 코코넛 밀크하고 코코넛 오일 또 있나 뭐그 정도 있죠 그리고 코코넛 과육들 음, 뭐 말려서 파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게 그걸 다이 과육으로 코코넛 워터를 제외하고는 과육을 깎아 내거나 뭐, 다져서 짜서 뭐 물에 담갔다가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코넛 밀크와 코코넛 오일을 분리해 낸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코코넛 밀크를 추출해서 동남아식 아니면 인도식 커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다음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코코넛을 사서 일단 이거는 이 자체로 한번 깎아 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는걸로 코코넛을 코코넛 과육을 여기 껍데기에서 딱딱한 껍데기에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날카로운 칼 쓰지 마시고 빵칼이나 뭐, 버터 바른칼 휘지 않는 형태 날카롭지 않은 칼을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차피 껍데기에서 분리를 하는 거지 잘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여기 코코넛의 결이 이렇게 안쪽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옆으로 난게 아니라 안쪽으로 나 있어서 그 중간에는 칼이 잘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과육과 껍데기 사이에 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 되는데, 생각보다는 꽤 힘이 들어가네요. 코코넛도 생각보다 딱딱해서 음. 자,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른 외, 외국 유튜버들,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니까 이걸 다 칼로, 여, 이건 진짜 칼로? 이렇게 깎아내서 과육을 작은 칼로 해야겠죠 이런식으로 깎아내서 과육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일부분들은 안 깎아내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걸 이대로 먹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뭐물 그러니까 코코넛 밀크랑 뭐 그런 걸 추출해 내는 거라서 이거는 찌꺼기는 버리게 되는 거이요 그래서 이, 여기 붙어있는 껍질은 굳이 이렇게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이유는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코넛 반개를 조금 나, 안에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 조금 힘들어서 패스했고요. 자피 뭐 다시 깨서 깎아야 될것 같고 한이 정도 과육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나머지는 다 그냥 껍질 놔뒀고요. 그중에 이걸 한번 맛을 한번 보려고 깎아봤습니다. 아까 작은 조각 먹었을 때랑 비슷해요 느낌이 별로 별 맛이 없어요 별 맛이 없는데 식감은 굉장히 아삭해서 처음에 먹을 때 사과를 먹는 듯한 소리가 들린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맛이 별로 없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코코넛 특유의 향과 맛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그런 과일이네요 그래서 음 이걸 이걸 이렇게 과육을 잘라서 뭐, 코코넛 밀크나 오일로 추출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그 방법을 보면 이걸 잘게 잘라서 음, 추출을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한입만 먹고 안 먹는걸로 보통 그렇게 먹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코코넛 먹는 방법은 그렇게 먹는다는 사람도 못 봤고 제가 한번 시험 삼아 맛을 한번 봤습니다 코코넛으로 음, 다음번에는 코코넛 밀크를 제가 추출해서 커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이걸 한번 맛을 보니까 제가 안그래도 커리도 좋아하기도 하고 어, 집에서 인도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그걸 레시피랑 같이 한번 다음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